고기가 더 s e g 이쪽거래나이쪽요 고가 말 이쁘다 카페 키스토 관광객같이 이아잘 제가 거 이쁘다 이쁘다. 딱 떨어지니까 안 보이거든요. 그런데 목걸이 같은 걸 하나 딱 포인트 하면 좋아요. 아니 무슨? 요즘... 되게 여성스럽잖아요 그리고 오버 아니잖아요. 그냥 되게 편해요. 그리고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그래막 어, 예. 되게. 예. 아니 애엄마가 이렇게 애들 그 축제야 <웃음> 이런 거 없어? <웃음> 전혀. 그가 입으면 어려 보여. 애엄마 같은 거. 촤라랑! 촤라랑! 자라자 촤라랑! 촤라랑! 촤라랑! 촤라랑! 촤라랑! 촤라랑! 촤라랑! 촤라랑! 촤라랑! 너무하네. 라랑 <웃음> 촤라랑! <웃음> 어 어머, 뭐, 어, 말하는 거, 말하는 거. 저기. 가도 돼? 어, 들어. 가볼까 문아, 안문나 어, 물면? 똑같이 물어줘야지. 어, 저가어 어, 들어갈게. 여기 간다 이제. 들어갈게. 어, 숨었어. 오 아니에요? 그래요? 네네 너무 들어갔는데. <웃음> 읽어줘 미니 스탑 옆에? 연락 뽕다이. 안녕 우두. 언니들 먼저 먹고 동생들 다음 맛이 어떠세요? 장태리씨? 아, <웃음> 맛이 있어요 어떠... 이모 저는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서 먹어요 맛이 어떠세요? 지우씨? 음... 약간 음. 쿡? 아, 씨. 오, 그래요? 먹었어? <웃음> <안 왔어? 웃음> 와, 와, 로미로 <웃음> <웃음> 이,